저기요 그거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저기요 그거 거기 위에 그렇게 핥아먹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이빨을 넣고 앙앙 씹어야지 그래야 치약이 나와 치야 그렇게 하면은 양치가 되겠어? 엄마가 치, 칫솔을 사준 이유가 뭐야? 어, 그래, 그렇게 심는. 씹는... 진짜 하... 여기 사이에 봐봐. 이거 봐. 치약 나왔지, 치약. 어, 그래, 그래. 이렇게 씹어치 씹어봐. 그렇지. 아니, 아니,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치으라고 여기 옆에 나왔잖아 치, 치약이 콩치야 콩치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여기 치약이 나왔는데 이걸 볼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치약 그래 타투 나오고 싶어? 타투 여기 있잖아 타투야 너도 칫솔질 좀해안 그러면 너 내가 칫솔질 같이 시킬 칫솔질 내가 따로 시킬 거야 타투 자 타투야 옳지 칫솔질 안하면 엄마가 양치시킨다 다 다투. 어? 다투야? 아 이거 그냥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앙앙 하라고 너는 너는 왜 칫솔질 안하고? 야 칫솔 그렇게 품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품고 있는 거 아니고 이걸로 이거 앙앙 물어야지 타투야 타투야 양치질 좀해 너는 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니 거길 할아먹는게 아니라고 스트레스 받네 원래 이거 칫솔 이렇게 못 쓰나? 아 진짜 치, 치약 맨날 할때 먹기만 하고 치술질은 하지도 않고 너희들 조만간 엄마가 양치시킬 거야 엄마 화났어